안녕하세요. 향 코치입니다. 자, 앉전서한번 이야기를 하보도록 하죠. 어,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어, 저같은 경우는 수익이 그렇게 좋지 가 않은 한주였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예요 어, 지금 유로호주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 여러가지 지금 스타무스가 좀 맞은 상황이어가지고 어, 이번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이너스 한 3% 정도의 네 지금 성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번 강의 때 골드랑 다른 페어들 좀 설명해드렸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 같이 진입을 했는데 스타무스가 제가 너무 짧게 설정을 해둬가지고 스타무스를 맞고 이제 어, 강하게 정말 강하게 올라간 상황이 나왔고요 어,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저도 한번 이제 어, 다시 한번 백테이스팅을 통해가지고 어디서 내가 이제 잘못했는지 그렇 물론 스타무스를 타이트하게 뒀지만은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두는 스타무스의 거리를 어, 더 크게 벌리지 않고 만약에 그들을 유지를 해서 내가 엔트를 잡을 거라면은 엔트리가 조금 더 좋았어야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이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 최대한 이제 셋업 하나라도 더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제, 이제 시장가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켓 팬딩으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마켓 바이리밋이나 아니면 셀리밋으로 이제 주로 진입을 하곤 하는데 이번 골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시장가로 바로 진입을 해가지고 아쉽게도 엔트리 자체가 조금 어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스타루스를 이제 고정적으로 유지했을 때에는 확실히 스타루스가좀 짧았고 그 말은 엔트리가 조금 더 빨랐다라는 게네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어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한 3% 정도 아이 뭐야? 3% 정도 하고 있고 대신 어 이제 저희 멤버분들이 아주 좋은 성과를 이번 주도 어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은 골드 1분 차트로 이제 1695 정도 레벨에서 1689 약 60핍 정도의 수익이죠 1분 차트입니다 1분 차트 보시면 1분 차트에서 이제 슈팅스타 패턴이랑 긴위을 보시고 아주 정교한 위치에서 1분 차트를 통해서 엔트를 잡으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또 용돈 벌일 성공이라고 네 용돈을 버셨네요 네 그리고 저희 멤버분들에게 이제 공유가 되는 이제 자동 거래 시스템 이제 EA죠 EA 프로그램이 이제 요번주도 아주 좋은 성과를 이제 내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골드 저님이 이제 골드로 이제 주로 거래를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봉조님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또 이번에 만든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로달러며 골드며 해가지고 어, 690불의 수익이죠 그리고 또 월요일, 아 한국시간 화요일이죠 마켓 오픈이 된지 얼마 안된 타이밍에 이제 시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 거의 50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만드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존님이 거의 뭐 매일 어, 수익을 올리시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불이 붙으셔가지고 거의 뭐 수익에 약간 경쟁이 조금 붙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850불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저 이제 EA 이제프로그램봉 이제 어 프로그램이 운영하시는 이원영하시는이제 회원분들께 공 프로그램이 아 프로그램이 습 프로그램이 이번주그은경이에는그시면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죠이 이것이 지금 현재 잔고가 6,9931불이 있네요. 그래서 1,686불 정도의 이제 수익을 현재 만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현재 수익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몇 주차, 몇 주차, 몇 주차, 그 다음에 금액, 그 초기 금액을 해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그이 프로그램이 현재 어느 정도 수익이 현재 있는지 어, 제가 또 공유를 해드렸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친구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채팅방에 또 5일 세업을또 공유를... 해주셔 가지고 다같이 또 한번 네. 멤버 분들과 같이 수익을 만든 네.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000불의 초기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우리 가람님. 어, 가람님 같은 경우는 저희 채팅방에 계신지 꽤 계셨는데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가 어, 집에 계속 있고 하니까 바쁘셔가지고 차트를 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자동 매매를 하고 그리고 또 스윙 트레이딩으로 거래를 하는 방법을 어, 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시간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내가 거래를 잘 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어, 시간이 없으면 은 스윙 트레이딩 쪽으로 좀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셔 되겠고요. 4시간, 데일리, 위클리 이런 이제 시간대 차트 기반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좀 많다 나는 그러면은 어, 조금 더 낮은 시간대에 이제 4시간, 1시간, 15분 이런 식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조금 더 정교하게 짧은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으면 내가 복귀를 할수 있는 더 시간도 많고 그 다음에 거래를 했을 때에도 단타 세럽을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스윙 트레이딩이 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영상을 만드는 날짜가 가 어,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어, 제가 3월 19일 날 짐을 싸고 3월 20일 날 다시 한번 캘리포니아로 어, 이사를 가는 어, 날인데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어,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를 제가 업로드 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더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트레이더에 하루 해가지고 영상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더 자주 이제 올려드리려고 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이제 연봉을 가지고 그 연봉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 돈을 쓰고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들이 요즘 많습니다.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또 어, 약간 리액션이라면 리액션이랄까 약간 분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뉴욕시티에서 연봉 뭐 5만 불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정말 정말 빡셉니다. 정말 타이트한데 그거를 뭐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연봉이 상당히 작은데 차는 엄청나게 비싼 거를 산다든지 좀 잘못된 선택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당연히 돈 쪽으로 그래도 관심이 좀 많고 재정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거여서 특히나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 있죠 대학에서 갓 졸업을 하거나 어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물론 당연히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러겠지만 은 약간 재정적인 것도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채널이 30대부터 60대 사이가 어 대부분이지만 은어 그래도 소수의 20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할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마사클스 웹사이트에 오시면 현재 거의 중요한 모든 강의가 2021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프라임 제 링크를 사용하셔가지고 을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첨부 입금 후에 저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면 또 50센트 할인을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주 거래 좋은 마무리 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